22일에 방송된 내눈의 콩깍지에서는 이영희와 장경준의 사이를 질투하는 김혜미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김혜미는 자신의 집에서 김장을 도우러 작은 집에 간 이영희의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장경준은 이영희에게 다음날 있을 인턴 경합을 위해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응원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김혜미가 이를 대신 읽었고 장경준의 이름이 10만원으로 저장된 것을 보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김혜미는 이영희에게 장경준이 왜 10만원이냐며 나 몰래 연락주고 받으려고 엉뚱한 이름으로 저장해놓은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오해인데요. 이영희는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김혜미는 내일 제대로 설명해야 할 거예요. 내가 오해한 건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거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영희는 쉬세요. 라고 말한 뒤 방을 나갑니다. 자신의 핸드폰에 남의 이름을 무엇으로 저장했건 왜 김혜미가 그걸 설명하라고 다그 치는지부터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또 이영이도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주눅 들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치 보고 하는 게 너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분명 드라마 초반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야무지게 하면서 할말 다하며 강도도 잡은 이영이가 왜 자신의 핸드폰을 맘대로 읽은 김혜미에게 한마디도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어쨌든 다음날 이영희는 경합 발표를 앞두고 어이없는 설정이 또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이영희는 하필 김혜미의 옷을 입고 출근을 합니다. 출근한 이영희는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이에 장경준은 그에게 악수를 건네며 끝까지 잘해보자. 떨것 없다. 이영희씨. 혼자가 아니라며 응원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본 김혜미는 기분 나빠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이영희를 만난 김혜미는 남의 것 가져가는 게 취미냐 그옷 당장 벗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초등학생들의 싸움 같습니다. 이에 이영희가 저와 장경주는 상상하시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하자 김혜미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것 내가 돌려받겠다는데 라며 소리쳤습니다. 한편 장경주는 이영희가 보이지 않자 전화를 하며 이영희를 찾아나서는 장면으로 이번 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 화 예고입니다. 경합 발표를 앞두고 이영희를 찾던 장경주는 이영희와 김혜미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합 전에 잠깐 다녀올 때가 있다며 밖에 나갑니다. 이영희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믿고 기다리겠다며 자리를 지킵니다. 돌아온 장경주는 이영희에게 무언가를 말했고 어리둥절한 이영희는 "그 말 무슨 뜻이에요?"라고 묻습니다. 장경주는 "말한 그대로예요."라고 답하는 장면으로 예고편은 끝이 납니다.